안녕하세요 블로인포에나입니다 최근에 진짜 재밌는 그런 차트를 봤어요 짜잔 진짜 저도 여러 차트를 봤지만 이런 차트는 살다살다 살다 처음 봤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그림판에 그려놓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런 차트는 사실 처음 봤어요 보통 차트들이 등락세를 보이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ARP 코인은 정말 미세하게 조금씩 올라갔어요. 진짜 저러다 천국으로 가겠구나. 천국으로 가는 계단을 밟고 있구나 싶을 정도로 계속 미세하게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근데 7월 4일부터 7월 20일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고 처음 시세는 0.00018이더 약 0.08달러에서 0.00044이더 0.2달러까지 상승을 했었고 1일 거래량이 1만 리더를 기록하면서 화제를 이끌었던 코인이었는데 근데 진짜 5분 만에 완전 최초점 찍고 지금은 처음 코인 시세보다 더 하락했어요. 천국으로 가는 듯 했으나 지옥에 떨어진 느낌? 약간 그런 그림을 차트에서 보여줬어요. 진짜 거의 2주 동안을 음봉 없이 올라가기만 했거든요 정말 1%의 하락도 없이 쭉쭉 올라갔어요 근데 어쩜 5분만에 이렇게 하락할 수 있죠? 아마 ARB때문에 지금 많이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얼마전만 해도 이 하락세 없이 상승세만 가고 있다고 행복하다고 글로 올리신 분들 봤는데 이 ARB 사이트 들어가서 백서랑도 봤는데 약간 복붙으로 써놓은 느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는데 여튼 제 느낌은 그랬어요. 그리고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팀 멤버도 CEO랑 CTO밖에 없고 자문 이원도 두 명이고 좀 느낌이 그닥 좋진 않네요. 네, 그리고 ARP 측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발표 내용인데요. 이게 중국말이어서 제가 크롬에서 한국어로 자동 번역을 해봤는데 좀 많이 이상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튼 정리를 해보자면 7월 20일 저녁 9시 반에이 ARP의 엄청난 가격 변동을 발견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긴급히 조사를 하였고 모든 문제를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보죠. 갑작스럽 매도세가 나타났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소를 확인을 했고 이전 기록은 없었고 비정상적인 추가 거래도 발견되지 않았다. 거래소와도 연락을 취했고 양측은 다른 이상이 있는지 확인 중이며 다른 이상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에 대응하여 우리는 시장의 신뢰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이기 때문에 전략적 파트너 및 기타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ARP 토큰을 공동으로 구매해 가격을 올리는 방향을 고려해 볼 것이니 조금의 시간을 달라는 내용인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 가격 급락 형상은 우리는 전혀 모르겠고 우리도 당황스럽다 가격을 올리기 위해 여러 파트너사와 기관들의 도움을 청하겠다. 그러니 시간을 달라는 건데 진짜 모를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이 ARP 측에서 전혀 모른다고 입장을 밝혔으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진짜 모를지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ARP 사건을 보면 서한번더 느끼셨죠? 진짜 프로젝트 투자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한번더 살펴보고 한번더메인눈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프로젝트 투자입니다. 절대 섣불리 오른다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봐봐요. 이 ARP 진짜 1%의 하락도 없이 오르다 한 번에 최초 가격으로 떨어진 거 정말 투자는 신중해야 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 인포의 에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